달마라 모이 젖은 이조사기리 하지 마. 달마라 모임은 젖은 젖은 젖은 젖은을 그러나 그 무슨 공심말씀중공이이정당 아니야. 이것은 만민이 반마신으 무엇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야. 그말저 조사타는 전략기 말이 아니고. 응? 여래야 원고 치명으로서 만민이 사는 삶을 위해. 여래야 고 치명. 여래야 원고 치명을 전해지지 말이지. 근데 국제일본권 치을 전해난 말이야. 그래 지고이 만민이 저의 전부 조사들이라는 것은. 여래야 원고 치명을 전해지기 때문에 조사된 말이야. 여래야 선배가. 만약에 전하된것 때문에 조사하리라 이 말이 있 한데 아마 이름은 조사를 했지만 근본 내용은 이제 예례상+ 예래창, 예례이 있더라 인자 지금 예례상 같다는 이 술을 잠가 보느번부를니양보한것 같다 왜? 또 여러 가지 김공신이지이야 예례상에 저사에 사거든 예례상에 저사에 이것은 뭐냐면은 손을 갖다 만드니 주먹하고 많이 손바닥을 갖다 는 갈아놓는 거야 내송성 마찬가지 아니라또 한손을 하단 말이야 이것은 손바대이다 이것은 만 중립이다 중어을 만들면 나쁘 손바닥은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학산단 말이야 우선설리 아니야 그러그얘네사람조상하다 두분한테 가 있고 그런 얘기들이 하아 거니까 치고 하지 않아야 벌수로 가는 새때 이미 집집을 막으셔고 벌수로 가 이것은 얘네들 수준 그치기이 이도현하게 지금 하면서 네가 벌수를 따뜻하거든. 니가 벌써록 어때 딱할때 그때 찜찜 망설였는 그때 벌써 벌써 워크북 법을 잊었다 이거야 어 이게 인제 참구선이야아난저 이중 해가 만든 이삼 삼대와 계에딱맞이니 니가 벌써로 늦다고 하거든 그렇지만은 그걸 사실 알보면 고 벌써부터 딱딱할때 그때 벌써 망 저게 워크북 법을 잊히고 연말에 연말과에 그것도 단전으로 산하며한이라 연말 부천연말로 연상해가지고 것도안 들었어. 옛것도 이제 참 뒤에 이제 큰 베비를 가는데. 연꽃 뜰때 그렇게 벌써 법을다잊었다는 말이야. 고수로얻다가면 그것도 틀리고 틀려고. 렸다 쉽게 말하니 연말과 옛월 연말 뜰때 그것도 틀린단 말이야. 한참은 연애 서이에 좋았을 때 그게 더 말하기 많이 했단다. 그럴 때 꼬어를 맞자라고 사람은 진도다 미혹한 말이 그 날, 이제, 글자를나가는데까마귀더니 입견자, 말, 말 맞다, 짓다, 그러면, 글자로 쓰는데, 까마귀옷고 하고, 이겨자 없이, 난, 말 맞다, 이거 딴 데란 말이야. 아, 어? 뭐, 또, 무슨 남데말 잘못, 이거 뭐, 딴 딱, 딱, 딱이 됐기 말이야. 응? 황비를 지금은 사인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말이야이 그거하고 책임이 면이또 이백만 또 그래 그다음 결국 그 무슨 얘기는 그중에 지번저 원래 식점지만은이저 곱슬에 얻다가서고어들은 여고 둘다 그것 다 닥치고 있는 거래 한참 이래서 이쪽 하시는 그런 사람 분들도 항상 기억되만 생기던 게그 뭐지 예면은엠오 원성 나고 까마귀지 있겠단 말 글자 비슷하지만 예, 그 마음 받아들이시는 땅땅 있단 말이야 이게 그 잘못됐단 말이야 또화해로지금로산거똑같지만 또 나 우리 래 하고 나는 파이 바른다고 고마워아니 말이야. 림이는섣슴다 틀린다란 말이야. 그뜩 둘까나 가서 잘못떼줬다라이 말이야. 얘네들 좋아하는 그런 거는 많이 말이야. 과 찬스와 대형한명안을구제하지 못하면 참말은건 좆과 이와 있는 말이야. 확적 시간이 많이 아니다 시간이나 비친단 말이야. 그럼 빛에다 뿌가지거든. 찬스와 대형과 시간을 싸그명 있는 거하지 못하면 어찌 안와야 해요. 억지 지 사법만 넘쳐예참저 그걸 지금 말이야 이 청년이 누구가 다 경력이 챙겨 안할 수나 그 말이라 그라겐 누군지가 다 대충 해야 뭔가 하면은 그걸 다 빠르게 되어러운이 그만 자기지만은뭐 숨어 온다 잘 모르 죽이고 어떨 정도에 굴는 거를 한때 예술이 주는 은런식로하이아 들꽃이 뚫 오한상과 대법관이 제니다황가지 죽은 상무가 지나데 이거 우리 확실히 치고말이오 하루 빼치고 하면은 여기에 했을 참으로 만드는 것이 저같은 거보니까그말 알아서 고뭐뭐 뽑은 비니 뭐, 뭐 포트, 그 입에 그 뽑은 서도 못하고 그래 차 그냥 후자가 그, 그 바로 가야 하느라 그럼 안것입니사보면이 신청 봐도 그 이제 상태 그 지금 조각이니까그산야래내랑 한. 열애심과 열의 열래와 마음과 열애의 뜻을 내려라한 말이야. 어? 열선선을 기승이면 열애성으로 기승하 것이 사상조사입니다. 사상조사임은 정한조사한테정 전달한다. 열애심과 열애를 갖다가 어떤지 역이내려나열래선을기승 것이 사건 조사를 말이 지그 사건 조사를 말하는 쪽에 여러분 덕분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건 정말 뭐 말도 안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 조사성 즉에있심이구가아그런께는 조사성이라는 것은 뭐이 미래 뜻을 갖가 받은 사람이 만든 조사 때문에 조사성 있지 미래 쓰 미래성 조사성 만든다. 나이는 쯤이 아이야아니야 감독 불조 번지를 알지 못고 감독과서 부처이은 만든 부처이의 조사 번지를 알지 못하거든. 예를 들어 조사성 양분해서 이 사람의 이 조사성 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눈다고 그 우열과 실천을 망원하는 그 우열과 실천을 갖다. 그 이것이 먹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짓고 있는 여다 가지. 그리고 망원이여 망 망액이. 그 잘못된 게란 말이야. 하락 같은 여화의 속으로. 눈먼 같은 영선그뭐열라서는저 형님보다 훌륭고 말이 잔는 것을 말하는 눈먼산이 눈 막둥산이 해서안 한다는 그 말이야. 원어는 그렇기 때문에 원어는 이안 만해야 특이몇 년하고. 원어 시위만 있는 놈만 멍청노서 말이야. 예? 종교만대니까왜다다 예? 우리 저 선이 아니고 우 아이단 말이야. 그렇게 야단척 듣고. 중공원 공원선거 항의이라고 부르다니까. 중공 시위만 안아와주진짜가 많이 낫화이있는화이 화해군을 뚫다고 말이죠 뚫었 이빨을 받 금이라고 는거인이되단 말이야 그렇게 통과했단 말이야 그래서 혹자는 앙산과 해양원 문답문 인정하라 혹은 만금에안산선생과 해양원 문답을 인하여서제군 부신 이름이 안산선이 해양원을 보고 사의 말인데 내에서말 알았지만 조선은몰랐다 아, 이렇게 거 아! 안산 같은 그어지 왔는데 저가해양을 보고 내에서 네가 알았지만 조선은 모른다 그럼 그 분만 있는 이자저조선 선보단 조선이위 높은 거 아니냐. 그게 있다 거기 그정해 아니고 그게 5회 한 맞아봐요. 이는 법문을 의해야이 법문을 거의 법문에의뢰하법 법권에 의뢰 법문을의모르고 해가지고 이 무슨 뭐꽃이 말만 도 말만 따라간다보니야그뭐그참 안그다니지 이건 뭔가 뭐 영원히 죽기로 다는 말이야. 그건 역시 분명히 양산식이라거든. 4회에 맞이 열에서 선날면조선 뭔가. 그런1보다조선순너 높은 다아 그래불이 많이 많이 됐다 이것은 무슨 냐면는법무거리에요법무거냐법무거래라 법문 자고 법무거로 끝을 올리는 그 알아야 되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승가와회오시절이다표 합니다 그회오시절시라고하걸 그 알아야 실제만 이 지금 내법님을이리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그걸 알수는 것이지 표시절 이걸 모르요 말이야 이걸 모르으면 그만 이것뭐하도 말아야 기가미쳤다고저어가면좋더라고 결로봐서 인을 모르고 다 말이야 그것은 내 안의 종사들이 적판 말이다. 뭐 정상식 적판 말이다. 이랬는데 이때에 가서 전통식이 말하는 예? 그, 그, 그, 그, 거 같다. 인제 또 인정해 놓은 시의 그니까 이기야 되겠다. 래서 내용법이 인제 이예루살서조선은실수화 말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망상이해놓을 보고 당신만의 미래에 저 예루살렘 조선을버리다 이렇게 하지. 그걸 가지고 눌믄 사람들이 끝에 어디 좀보보 보내야 되거어 참말로 우리 전과교수님면 그거는 뭐 겨우 청모르고말인지 말만 따라야 아 암사신 접한 건데. 확실히 많은, 열애서는만 조사선을 하고 조사선이 부 궁합다. 그런 말은, 오해를 했다. 이 말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좌우로 진지조사를 고창하여 한국에서 좌우로 진지조사, 진지조사하어가지고 그, 뭐, 그런 게떨있거든 그, 진지한 이 부처님이 이제, 막, 쳐가지고봉하 때까지, 풍인까지 못 봤어. 그래가지고, 저, 사선한 중에 진지조사를 찾아갔던거이요 진지조사를 찾아가지고, 다시 깨쳐가지고, 조사선을 정했다. 근데 한국에 끈저저기 법문이 떠 있어. 그래 했으면 안되겠이데 이슬 문이하단 말이야. 아래 사악은 이망을 사악은 그때는 그때고 부처님이 이 깨치가이 말이야. 깨치가이고 이래서만 깨치가이도 말 조사선이란다 김조사단 아 찾아가지고 빠따 가는 건가요 빠따 가데뭐 이런 소리 말구 구글 보고 구을 보고 그냥 다참말안이뭐 그래도 안산신 말씀하는지 확실히 예를 들 보다는 조사선이 막부때에 이런 거 아니다. 이런 말이수 있단 말이야. 그 하나, 불전 연구가 국도로 발표된 지역까이제제정 적게 국도로옮 세계를 국도로발거한 해서 동서 고험을 통해서 한국 위에는 말이야. 집이 석이 전쟁났단 말이야. 한국 위에는 진기조사설이 없어. 그러나 이것은 뭐였냐면은, 이이 이래야 조사설이 쌓이래서는사이쌓래는사이 이래야 되조사이쌓이야조이야또 조사설이 제조사설해서 한국 는사람이지이는이야는거이쌓지이사람이는이이야 실철만 드는 그런 일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 일이 있다면 인도도 그런 곳기 길이 있다면서 전에 땅에서 전연내어지거 한국백이 없으면 한국백이 없으면 길이 없어서 서니까 땅은 아무도 있어 나도뭐창 참고 서좀좀 좀 많이 있거많 그만 사 암만 봐 그건 없다 말이야 없고 나한또 그러는데 땅에서 그 많이 말하거든 그 많이 말하는데 그래야 이제 한국은 완전히 분명하단 말이야 그래 한국은 이제 이 시기는 완전이라고 얘기를 썼는데, 그리고 잘못 전말한거아니 그러니까 하니 잘못 전한아니 창조야, 창조, 참조, 창조. 어? 조사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제시인들 곧불이 강화할 해 사실 분한번 써야지, 이게건 완전이야, 완전이라 썼지, 썼지만 완전하게 안 전자는 거야. 그런데 사실 완전이거그이름지 창조, 일부러 만들었다. 그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진에서서 하나 만들었단 말이야. 그일부같이치도없지만 아니라, 이건 뭐, 한국어로 그, 뭐, 돌아볼 필요도 없어. 그런 중간사는게 외국학자들의 조서를 면치만한단 말이야 어? 미국학자들이저 한국 진입사를 들으면 사도 있거든 한국사람이 한국 비교는 땀부리가 어? 동서고금을 처해서 많이 지금 사는 아무 데도 고지 없는대야 한국사람을 진입사사 산단 말이그 네. 한국사람은 진국사 한국 그야 공부한면국사람이 몇든 소리도 못 진입사사실은 사실 누군이다 그래 가지고 미국학자들이 많이 조서를 하거든 그러니야차화된 사당은 방역권 1를 시정하여 이것만 그렇게 사당 아냐, 그건 말이지. 해야지 말이야. 자문대, 그, 고자 하는 거다 그대로, 그대로, 나와가지고, 어쩌되니 말이야. 아, 그, 여 요, 보면, 이제, 전문 고정원이나 간들이 보고 있던니 징수서를 나와가지 잔대. 그, 어떤 한 군데를 보면, 또, 여자화를 또, 뭐, 이랬는두 군데, 두 군데서는, 부처님이, 이래선을깨치가있고깨치가으면 그래, 징수서 찾아갔다, 이됐거든 꼴대야 돼. 한 군데에서 뽑으면, 진정을 찾아가던 한테 조선산 지를 해도 예고 찾아가서 빠굴도 단 말이야. 그럼 이건 정신이 없어서 부수고 있지. 자기가 정신을 감지한 예? 뒤에 뒤에 사람을다 정신을 감를하 만들어 가는 그 날씨는 서리이든 국내 국이 있어. 두번째를끌았치면예례사을 뺏지가 할 거지. 조선산 자조선 전략들이 나오고 나왔는데 또 어디 아까 거네나 정훈 그다음에 나왔또한번대끌어치 저 가사니까 김수사 찾아가지 그치 가있고또 여러 사람도 성취가 끝이 앞에 나와 그런 것도 무슨 기을도수고 있지 그라께 그짓말하고 남을 쓰하 되면 그렇 자꾸 막전로그딱 갖다 이자있고만나결국만 바로 지키고 말한 것이야 근데 그뿐만 아니라 김수사 선생님께서 막 한국도 있데 영세하고또한국 뭐또 이렇게 빠에서가전해지는 한국만 이거잘가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찾아갈 수 있지만 여러가지 마스크를 못돼야 하니깐 말이죠, 또 뗏습니다. 여래성이요. 그예래성은 어떤 중공식맞말 있으냐? 맹계나 화연미에 백미나 이천 탕재하고 훌훌를다 지키신 엽고하 말이야. 일본만 안고 것었 무지, 훌훌를다지면신엽고지를지야예래성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때 무 불이 를 파는 게 신경꽃이 피는 거만드가지고저 사이에 저 같은 일는 것은 대신에 음, 공기성진이나 비비는 다직품바닥밑에서 말이야. 이끌는막막뛸줄난다고 말이야. 아무속에강이 때까지 낫게야. 그런 개구 만드에서일하 것은 이게 붓꽃에서 신꽃이 여꽃이 피는 도고 저사에는 것을 만들면은 이제 품 바닥에 서만이인데이어일나는 돈인데. 그 야구 보면 이 가천설이야. 그때또 야구범이 같은 소이야 그때 같은 소리 또그려 놓고 요원 일에서 조선 팔려서 말했거든. 뒤에 갔기 때문에 뭉치도 얘기했잖아. 여러 사람과 조사선이 어저중 공세 맞으냐? 절강위요회에교기 예, 예, 앉는다. 여러 사람과 조사선이 뭐이 냐면은 그 뿌리 뿌리진 말이 지는 소가 말이 지는 소 지는 거면 그거는 면이냐 소가 밤 치에 대로 소리 지린는 말이냐? 그게 이것슨 말이니? 천번 조사선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아랍 사망은 응부러지는저그 음, 그, 진영소가 많이 속을 지는 거나수 있는 인데 결국은 무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아 가까이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것이지 조선지 아니다 이말이야아 앞에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독소에서 영고 지키고 조사이는과다 물이 됐으면 안 되니 뜨거리를 한다고 하로만 맞지마 또 예의 네, 같은 소리고 여와 그때 뭉친 말이든그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 거, 도찍어냐면은 음. 진흙으로만 만들면 소리가 있겠박스르게 소리가 는단 말이야. 그 돈을 알면 인자 예레성도안 쓰고 저 소리 안 쓰는데 결국은 예레선이 조사서 요철선은 예성선이 진짜 아니다. 다는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제 화장실을 말은 것만이지. 주인 이대발이상말하게같다 예레선은 사이의 알림만을 이 조사선은 못꾸도못 뭐 받았겠지만. 뜻이 끼어들었다. 그다 어떤 주인이 화시실 만들면서. 앙상이 향을 로 말이야. 그래 장이 만진 말인데 그래서는 정리하지만 저에보다고 말이야. 이게 시 끝이 없다나. 또물받거든그 당시에도 여기 정부에 연결한 이야 유명한 침야그 당시 이 만든 뭐그 당시 자입니다나보 서면이 일본이 미국이니 이거를 에있든이데 그때는 에사가쭉 빼고 이기도 하느냐. 병이면 많이 뭐저저저저 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배에배통어가배 배에만. 그래서 앙상시 마하기 같다. 예를 들어 이제 저기, 알기 말은 당연히 알지만, 조선이 모른다 캤습그 뜻이 밑지냐 물어보면, 배에 들어 배통을 들어갔다. 그러게 중이 있 말이야. 유연지수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가만한거는냐 앙상이 명백히 두려움을 받는다. 그럼 앙상이만 는 분명히 그걸 받다 말이야 중설 아닙니까 중그말 아닙니까 이럴 때그 당시에 봤더니 그대도 같이 살수있도 말이야 할 줄도 못해 니도 네. 음, 그걸 를싸도만이야 내년부터는 내가 정확히 하나 하겠다 이거 같이 살었다이 말이야 이야이든 무슨 지미인지이 어인이 될때1 0 0서1 0선0살낫 말이야 10주인가 니그 일정에 한는데 그걸 가지고 쳐서 갔어요 개쪽을못나하고 오도 했을 때. 내가 친해서 내흰을 듣고 말이는 저기 돌을 치기타이 조사선을 아직 못한다고 어? 하고 말이지 그걸 저 대, 그, 깨치거든. 도알, 요건 이제 헤엄치 마디 내저 친해서 치거든 그러다가 안상했다 이런 말이 조선 공들회였단 말이야 도화를 보고 오지 말자 그런 말이야 도화를 요거 이제 영신이야 영신이 마디 도화를 보고 떼 말이야 노예에 어린이 처대 괜찮자 듣고 그만 저 친인들은 너실은 위산 심은 응가를 해야지 형사고뭘 듣고 영호에참 음? 깨끗해지지만 철저히 철저히 먹을 수다있지만한 방울 낳나도 여섯 알을 듣다데 그러면 그걸 좀 읽어라 그래 하니 말이야 암산이 형사는 만영어을한치칠배먹는다이가근 그렇게 말하는데 음? 깨치는 소리 듣고 결국 만드는 회원이 만드면 저게 깨치는 거야 깨치는 게상산만드면 조사도 꼴같 그러나 그래, 도가를 보고만 는데 무시맞지 않았는데 말이야 어? 뭐흰사에다 저기 한 번도 미세척이 했기도 철저히뭐아도 계시니까 그러면 뭐냐면 현사님은 그럼 앙상과 흰사가 많이 훨씬 더 높은 거아니야 말이야 그렇지 말이오서 많이안그거든 앙상으로 사나 현황과 영어로 한 치키면 말 응? 어찌 땅에 현사가 너무 많다 이 말이야 보통 보면 이건 뭐막앙상과흰사가 제일 높은 거 맞는데 이건 사실 알고 보면은 말이야 앙상과 흰사무 시민은 말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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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암이나 예를 들어서 그다음두번는 사람입니다 응암이나 중부이나그다음이 인제 정대가 명이 아니거든 치졸은 일하는 직선을 치졸한 감상면의 증이라 지금 저 여러 가지 그 증기만 하면 치졸이 많아서 그그다음치졸증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언제는 삼대 벤치 한 천동 영은 정상에 특정한 거죠 치졸신이가까지 응암 중부그다음만다듣는 나는 치졸하는 보는 사람도 많이 있기도 하고 한사람은 일하고 직사라도 삼백 명전천동 영원, 은산의 출장권 큰 신단 말로 당시에 정당 정정 거장 그들만 정정하는 그장큰 신들은 며칠 일과로 맞아 예를 들면 밀가사선생명치 하겠습니다 요예 선생님 복잡산 선생님을 갖다 바로 같이 러거든그 안상 현사 십이 미용을 그 안상과 현상 만드는 조사선 몰락했다 몰아 켰다 니가 철장이 어떻게 라는 거예요 이 미용을. 정한반적 규판 이 정한 정사람만이 알수 있는 소리지 말로만 따라가서 안 된다 이말이 그러기 하이조복권 이제 선임된다 항상 현사 용증 낙사거필시해야그 항상 현사를왜그 소리했냐 항상 만든 조선공사 계약 현사미치다했는그그군이야그 낙승 이영즉시적인 앞에 표시시이 얘들은 뭘냐지 신문 천동과 천동 왕한지문이 행사가 이신발을 갖고, 전화신진하나 북한 법이, 행사신이말하데 영어를 꼭안 노려놓은, 당신이 만하는데말로 바로 깨치, 바로 깨치는 말이 철저하지 못한단 말이오. 그, 내가 못다 와, 이런, 막, 막, 이렇게, 막, 찌고사피는 말이오. 한번만나아있나이말이야 아, 바로 그전원시키때구만이오 웬만한 감독으로, 철저했 와, 철저하지 못했을 는말이야그 뜻이 뭐 있나, 뭐. 예전반에인 했던 납치 비호지 시절이라 이것은 납치 비호 시절이라 고 분명히 봤습니다 그죠 영포도 하고 그거 다 나은 적이다 납치 비 시절 납치 비호 시절 맞죠 이거는 잘 알아야 돼 납치 표호 시절을 받는 거 알아야만 하는 이젠 저 시인이라 그 이젠 말한 저는 말하는 뜻을 알수 있는데 비 시절은 그걸 모르고 그만 말하는데 또말또 말하자고 받아들여서 서로 막 서로 받아들여버리고 말만 하다가 일다 해서 결국 조만 지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간찜이나 이 김사장이 씀하나 보지 그건 나선이 있어 납치 나는 그건 아니고 납치 비워 쓰진 않고 분명하고아 뛰는 거예 조사선이 나하선이지않 조사선을 집고 열하선이면 역광 커서는 꿈에도 커서 못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천문대에 어느 선이 따로 없는데 어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조사선이 이서달성다고 그게 조그 특이했다는 거 그래서 분명히 했거든 그래도 분명히 그걸 났단다. 자, 낙지 교시데교실점이 무엇이고 그 교면은시는 무엇이야?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우리 시이징 그 아니 또 다른 다른 땅 말이야. 그좀 교시는 난 깨친 아이가 지능으로 바로 떠야지 뜨는지 안 뜨는지. 이 이것도 그 사진도 해야 안 되는 것이고 어, 뭐지 설파야 안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사선생님과 저한테 남는 건 낙지 교시에암산씨참그 좋은 말이야. 당신 만드면은. 응. 그가서람 분명히 알고 조사는 얼마 을아 따라 그래야 영보 오에서 당신이 만지왕이으면나 깨치니 참분미있깨 지는데 가보니 까 철저히 못해 막또뚜린뜬다는 거죠. 어까그 부분 보시냐 그건 납치 표시야 표시하는 거 아니야 그나가는데 실전에서는 많이 하는 거 없다. 그시도 지역 깨치가알아지고말 듣고 하차 그런 거하려 해봤지 않습니까? <웃음> 야 하면 인자 깨고 가서 예이 여자 선님 전화기 는거 우리 한국만 있는 편이 아니야 중국 도그렇고 일본 도그렇고 이런 사람들다 있거든 어? 다 있는데 이학원한 다가 있는 제가 이는 진주사 사람이 지 나왔다고 말이 그런데 이 사진 있으면 안되이저한정뭐이챙들내는거맞습니이 그니까 야 도달해서 계속 결국 자생님 전화기 있잖아 야 야는 거 같냐 이 아이 뭐 치고 성문신이 그거도 어쩌고 여러 조사만 두고 있잖아. 그거참말은 이건 은퇴한 쪽사상이 야. 근데 에어 안 도와서는 제그여 앞에 그시 저기 말이제예말씀거든 그래 상이야